여러분 안녕하세요 노아스토리 노아입니다 오늘 럭키박스를 제가 구입을 했는데요 매하비 아, 조수에서 구입할 수 있는 디즈니스토어 럭키박스입니다 네. 오! 서비스가 들어있네요 뭐야 목걸이야? 짜잔 별게 다 나오네 짠푸아예요 푸아 얘 푸아 맞지? 푸 어? 푸아 어, 그고하거라너 어, 봐. 네돼지목에 네 돼지먹이래 <웃음> <웃음> 일단은 머그컵 들어있고 대충 구성은 다 알고 있어 그렇지만 대박적인 게 한두 개씩 나올 때가 있다 그 대박이 나한테 와야 한단다 세? <웃음> 어, 어 먹을 잔 박스네 나는 대박은 없는 것 같아. 느낌이 있는가 저 미키 미키 미니 노노노! 미키미키! 미키미키! 아 미니! 대충 아시죠? 이렇게 앞모습 이렇게 그려져 있고 바로 뒤에 뒷모습 이렇게 있습니다. 대박! 엄마 이거 뭐지? 아! 치앤데일 중에 있다고 하거든요? 하나, 둘, 셋! 어 와! 귀엽다! 짠! 이런 대 데일이 나왔어요. 예전엔 푸 나왔었거든요? 옛날에 샀을 때. 푸는 그래도 푸니까 그런데 얘네는 두 마리가 한쌍 아니야? 굳이 치앤데일로왜 구성을 했을까? 그럼 칩을 사라는 건가? 하아.. <웃음> 제가 날게도 대박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셋! 아. <웃음> 플루터 <웃음> 왜 하필 플루터지? 얘는 서지도 못하잖아 누이모즈는 이게 뭔가 쓰는 맛 아니야? 이게딱 서있는 자립할 수 있는 맛? 얘는 서지도 못하고 <웃음> 여러분 제가 누이모즈가 있어요 푸꿀벌푸가 이렇게 있거든요? 너무 귀엽죠? 꿀벌프 졸기탱파리지엔 같은 이렇게 미키 멜빵바지 입은 이렇게 미키가 이렇게 두 마리를 갖고 있는데요 친구가 생겼네 애완동물이 생겼네 근데 얘도 얘 입힐 수 있나? 꿀버를아 뭔가 어푸우 많지 귀엽진 않네 얼굴이 별로 그렇게 귀엽지가 않아 입혀보니까 약간 이런 느낌 안 어울려 다음은 아 이거 옷인가 보다 누이 모조 하나 둘셋 어머 여자 옷이 나왔어 테니스 하는 치마 존망했네 럭키박스 완전 옷 나왔고요. 아 망했어. 하나 둘 셋. 어 버즈 소독제. 이렇게 버즈로 나왔습니다. 뒤에는 이렇게 생겼어요. 아 버즈네 그래도 어, 아, 다행이다. 아 다행이다. 버즈 하나 샀네. <웃음> 아 이거 탈출 같아. 아. 아, 팔천아니네 푸야 우 그래도 푸 푸인데 뭔가 스탠드 이런 건가봐요. 책 스탠드 막 이런 거. 별 쓸데없는 거다 만드네. 실 사용을 하는 많이 하니까 이런 걸 만들었을까? 뭐하는 거야? 이게 뭐야 도대체 핸드폰 거치대야 뭐야? 거치대를 왜 써? 푸가 꿀 먹고 기분 좋아하는 핸드폰 이렇게 있잖아요. 핸드폰을. 이렇게 이렇놓는 거구나. 이거 뭐하러 쓰는 거야? 스탠드를 왜 써? 책볼때 쓰는 건가? 근데 이거 앞에 있으면 책 넘기기 힘들잖아. 이렇게 앞에 이렇게 막혀 있는데, 아, 라타뚜이라타뚜이라타뚜이핀 배지가 나왔습니다. 라타뚜이 그래서 맞습니 요거, 요거, 요거, 요거, 여러분들의 취향은 어떤 건지 궁금하네요? 저는 이제 말을 하지 않겠습니다. 어! 작가 심지어 내 얼굴이 작아! 망했어! 봐야 이게! 아 진짜? 뭐 대박이 하나가 없네? 얼마야? 묻지 마세요! 이게 또 럭키박스의 미움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뭐 이렇게 망할 때 되는 거지. 이래서 랜덤박스를 안 한다고 럭키박스를 안 한다고 이래서 조회수는 잘 나오지만 럭키박스가 내가 좋아야 하, 하는 거잖아 나는 럭키박스 이지않아거 <웃음> 이럴 때도 있는 겁니다 럭키박스가 항상 성공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럭키박스 살 때는 나도 망할 수도 있다고 라 생각을 하고 그리고 구입을 하셔야 합니다 알겠습니까 여러분? 아무튼 이렇게 해서 여러분 럭키박스까지 한번 해봤는데요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너무너무너무 감사드리겠으면서 지금까지 노아스토리 노아였습니다 파리에서 산거 빨리 빨리 찍어서 올테니까 여러분 조금만 기다려주시고요 안녕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아 m n 먹자 <웃음> <웃음> 여러분 앙블랑젤리라는 맛있는 빵집이 있습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빵은 이 빵이에요 초코 범벅 초코 범벅 진짜 완전 범벅 음~~ 봐도 봐도 모르겠네 이거 이거 그냥 다이소에 걸려있어도 다이소인 줄 알고 있어 에이~~ 진짜 최악이다 지즈니스토어에서 만든거야? 지즈니에서? 일본? 음. 누이 모지 음. 얘도 다이소다 그냥 컵! 컵도 다이소야? <웃음> 다이소야! 이 스탠드도 다이소야! 야 솔직히 이거 버즈! 이거 버즈쯤에 이것도 다이소! <웃음> 이게 뭐야 동대문에도 있겠어! 내가 진짜 럭키박스 또 하면은 개다 개! 니네 개다! 곧 개가 되겠군! <웃음>